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입니다. 오늘은 델 모니터 32인치 4K U3219Q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델에서 나온 델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 모니터는 4K 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840 2160 가로 3840 세로 2160 픽셀의 4K 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99% sRGB 를 지원을 합니다. sRGB 같은 경우에는 어, 영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추천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d 40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중요한게 90W 파워딜리버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맥북 이라든지 요즘 나오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 쓰게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usb-c 포트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니터를 연결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어, 그뭐 컨택트를 이용한다든지 허브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B-C 포트만, 허브 없이 USB-C 포트만으로 기본적으로 USB-C 케이블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하고 맥북하고 연결을 하면 맥북은 따로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그 다음에 전력까지도 공급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u s b 9 0 w 파워 딜리버리가 되겠습니다. 이, 어, 파워 딜리버리도 중요하지만 90와트가 되어지기 때문에 맥북 같은 경우에는 그 87와트인가 이렇습니다. 신형 맥북은 87와트의 어, 전원이 필요한데 어, 지금 그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 90와트로 파워를 전송을 시켜주기 때문에 맥북을 사용하셔도 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W 어 파워 딜리버리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PBP, 그다음에 PIP 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PBP PIP는 뭐냐면 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IBM PC 그다음에 맥북 이렇게 두 소스를 받아서 어, 반을 윈도우를 표현해 주고 반을 맥북을 표현해 주는 어, 듀얼모니터 형태로 쓰여지는게 어, PVP고요 그 다음에 PIP는 전체 모니터 안에 작게 어, 또 다른 모니터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 지원되는 부분들이 KM, KVM 지원이라고 어, 이거는 뭐냐면 마우스 라든지 키보드를 어, 동시에 공유를 그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그어 분할해서 사용할 경우에 이런 경우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 좌우 회전이라든지 높낮이 조절 그다 엘리베이션 기능이죠. 그다음에 피벗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되는 어 그런 어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AS가 기본적으로 3년이 지원이 됩니다. 어그 스펙을 쭉 보시면 그16대9 화면의 32인치 어, 4K 모니터고요. 그 다음에 IPS 패널이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IPS 패널입니다. 그래서 눈부심 방지 및 H, 어, 3H 하드코팅이 되어 있고요. LED 백라이트를 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어 플리 프리 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암비를 보시면 1300대1 이고요 그 다음에 밝기를 보시면 400 칸델라 400 칸델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니터 중에서도 굉장히 밝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응답 속도는 어 조금 느린 편입니다 5 밀리 세컨드 그리고 어 그 고속으로 하면 5ms, 그 다음 일반에서는 8ms, 뭐 응답속도는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라서 게임을 하기에는 뭐 그렇게 적당한 어, 모니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IPS이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어, 굉장히 늦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 모니터에 서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 나그 나와 있는 스펙을 말씀드리고요 드렸고요 지금 이 모니터를 실제 뭐 한달 가까이를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해봤지만 굉장히 모니터는 굉장히 품질이 우수합니다 IPS 특성상 어, 모니터가 굉장히 선명하고 잘 보입니다 보이고 어, 색감도 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긴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 32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에 두개 패널을 붙여서 한개 패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측 색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 왼쪽이 약간 푸른 빛을 뜨면 오른쪽이 약간 붉은 빛을 띈다든지 얼핏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고급형에서는 적당하지 않는 그런 어, 그 디스플레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간혹 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오른 왼쪽 부분은 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으로 가면은 약간 이쪽 부분을 보시면 붉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 나무랄 때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흰색을, 흰색 바탕 화면을 표현을 할때 이제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로 가면은 색감이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시야각을 보시면, 시야각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IPS 패널의 특성상 어 시야각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지금 옆에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어 VA 패널입니다. VA 패널. 그래서 옆에 패널은 VA 패널로서 시야각 자체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모니터는 뭐냐면, 한성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것도 3289K라는 모델입니다. 32인치 모델이고요. UHD 4K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색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거의 맞추 두 모니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긴 했지만, 색감 차이는 조금 발생하고 거의 맞췄습니다. 맞췄고, 이렇게 보시면, 어, 위에 네이버 파란 선을 보시면, 델 모니터는 선명한 파란색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VA 패널인, 패널인 한성 컴퓨터 모니터는 약간 흐린 부분, 물 빠진 듯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성이라, <웃음> 한성의 VA 패널 자체가 굉장히, 어,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한성 패널이 뭐, 나불할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데일 모니터에 표현력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영상을 봤을 때도, 영상을 보면 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둘다 HDR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우리 지금까지 두 모니터를 비교해서 쭉 써봤는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데일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114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성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음, 어, 그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걸 해서, 샀는데, 뭐한 30,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3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가격에, 어, 디스플레이 모니터긴 하지만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성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모니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굳이 비싼 델 모니터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VA 패널인 MVA 패널이라고 합니다. 한성 컴퓨터에서는 MVA 패널인 VA 패널 사용하고 있는 한성 모니터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뭐 괜찮다, 만족하실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전체적인 화면 고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성이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그 밑에 윈도우 상의 색감 차이를 한번 보시면 어델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한 색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한승 컴퓨터는 아, 너무 가까이에서 초점이 안 맞았나요? 너무 가까이라서 초점이 잘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어, 사용하실 것 같으면 어, 비싼 델 모니터를 사용하실 이유가 어,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모니터를 쭉 비교를 해봤고요. 완전 전문가로서 사진편집 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편집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가격 비싼 게 아무리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델 모니터 U32321919Q에 대해서 어, 리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한성 어, 모니터에 대해서도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